Hi guys, this is the this is the time to see we try my chocolate, chocolate attack. Good, <목소라> 내려와요. Okay, one shot. 아! 와, 예쁘죠 여러분? 저는 이거 초콜릿 준비했어. 헥분한 초콜릿. 소래기 번초만 있어요 집에서. 그래서, 그래서 이거 사용했어요. 이거 핵보다 맛 초콜릿. 그리고 어 보통 초콜릿, normal chocolate도 있어요. 이거 특별한 소모를 샀어요. 히바 샀어. 아? 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. 저는 아직 안 샀어요. 왜 샤? I will let him pick between these two. Choose, choose one. Wait o 이거 뭐예요? 아, 푸턴 아, 초콜릿네. 알겠어요. 네, 여기 이제 먹어도 돼요. 네. 이건 푸턴 초콜릿 괜찮아요? 음. 아,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좋았어요 어. 이 okay. 아, 이거 괜찮아. 이건 괜찮아. 네, 괜찮아요. <웃음> 네, 여러분, 괜찮아요. 어, 괜찮아요. 어, 이건 안 죽어요. 안 죽어요. <웃음> 이거. 집, 집에서 okay. 먹어요. 네, 네. 어, 이거 먹고 싶어요? No, no, no, no. Oh. 아 o f o 이거, 아, 감한 조금, 아, together, 에서 together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o, s 행복해요! 고맙습니다! 예, 저은 이거 핵보다 맛 먹어요 소스 묻어있어요 <웃음> 먹을게요 네 아, 에이, 괜찮은데? 그,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그, 어? 괜찮아요 아, 잠깐만 스코어 주세요 몇점 만점? 네몇점몇점 몇 점. 7점? 8점? 10점 만점에 인 네, 감사합니다 미안 감사합니다 <웃음> A few moments later 이거, 이거 진짜 사람도 받을 이거 진짜 받을 수 없어 그럼, 그럼 어떨해요 로만 팩트 댄 어떡해요 제 5분 5분 테스트로 이거 이거이거예요 <웃음> 어, 이거 선물이에요 혹시 유리 방송 몇번 봤어요? 매일 봐요 어 매일 봐요? 네. 정말요? 네. 매일 봐요? 언제부터? 음, 언제부터? 아 유이병이랑 합방하고 아 나왔어요 유이병. 유이병 팬이요? 팬은 아니고 아 유이병거좀 봤었는데 아 나오는거 보고 트위치 가입해서 아 어게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 어? 와. 어, 아, 너이요 뭐. 와! 케이크 <웃음> 받았어. 감사합니다. 네, 행복해요. 어. 진짜 아, 진짜 응, 운기 많아요. He is really lucky. The special one these are only like maybe two out of chance. 산에서 부산에서 여기 같이? 와! 대박. 와 감사합니다. 도 했어요. 네, 히트 서프 히트 서프 아, 어, 시바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제... 어? 어? 어? 저기요, 안시하세요 왔어요. 그럼 같이... 네. 아, 종이 네네. 아, 초콜릿, 불타 초콜릿. 뭐야 뭐예요?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먹어 싶어요? 괜찮아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아요아아 괜찮아요? 아아괜찮요요요 아 초콜릿 어. 초콜 아. 매운맛도 괜찮아요. 먹고 싶어요. 아 먹어 볼래요? 먹어 먹어요? 매운맛? 먹어 볼래요? 오케이. 매운맛을 먹어 먹고 싶어요. 오케이. 응, 먹어요. 먹어요. 냄새 조금. <웃음> 어. 네. 익숙해내 <익숙했네>, 제가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요요 맛있어요? 맛요 같이 어요러왔어요 맛있어요? 맛있어어요 원샷. 어요어요 맛있어요? 어요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맛있어 치킨맛치킨치킨마치킨맛치킨마 치키마, 치키마, 치키요 치키마, 치키마, 치키마, 치 안녕하세요. 치마 치키마, 치키마, 마 치키마, 치키마, 마 치키마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감사합니다. <웃음> 와, 드나 재밌어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? 맞아. 아. 우리 아, 우리. 네. 알겠. <웃음> 아 어. 화이팅.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happy valentine's day 행복해요 now i saw the sexy dance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거 이런 거 sexy <웃음> like this 이거 sexy sexy pose예요 여러분 this is a sexy <웃음>